음, 저는 유튜브를 종종 자기개발 기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자기개발 기록들을 남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개발이란게 자신과의 어마어마하게 지루한 싸움이라 그렇게 콘텐츠로 남길 만한 내용이 많이 없거든요 심지어 너무나도 지루한 싸움인 나머지 제 친구들은 물론 저도 제 기록을 잘안 봐요 기록한 지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스스로 의지가 박약해질 때쯤 다시 보면서 뿌듯해하고 정신 차리는 용도랄까?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록을 남기면서 저처럼 자아도취에 빠지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꾸준한 운동을 하고 뭐 건강한 음식을 먹고 독서를 하는 등등 잘 알려져 있는 자기개발 목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개발 카테고리 안에서 부자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노라면 그 정장차를 입고 좋은 차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각종 인증샷을 유명한 명언들과 함께 올리면서 비슷한 감언이서를 늘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서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넷플릭스에서 돈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런 사람들에 관해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사실 자기개발, 사업개발 등등 교육적인 내용을 빙자해서 1억 천금의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사람들은 인터넷 시대 이전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모든 세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왔어요. 쓰는 용어는 달라도 상술은 여전했는데 이런 레파토리를 사용합니다. 평범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떤 마법같은 기회와 공식을 발견했고 자신은 이 기회를 너무나도 나누고 싶다 그리고 자신은 물고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줄 것이며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은 물론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심지어 이런 방식의 상술은 역사도 깊습니다 예를 들면 1800년 초반대 스코틀랜드 모험가 그레거 맥그레거는 새로운 약속의 땅인 포야이스 왕국을 발견했다 하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땅의 강줄기에는 순금 덩어리가 깔려있고 토양은 아주 비옥해서 1년에 삼모작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맥그레거는 런던의 사무실을 열고 포야이스 국기를 개항하고 부와 기쁨으로 가득한 이 땅을 함께 나누자며 토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로는 나눈다면서 꼭 대가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오면 영국 파운드를 포야이스 달러로 환전도 해줍니다 그렇게 요즘 시세로 맥그레거는 2천만 달러를 넘게 벌어들였는데 물론 포야이스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런 상술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사기도 시대에 맞게 진화를 합니다. 가령 복권에 당첨됐다면서 메시지가 뜨고 세금만 납부하면 상금을 탈수 있다는 식으로 일정 금액을 선금으로 내면 무언가를 준다는 인터넷에서의 사기 등이 있다가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이렇게 빠른 유형의 거래가 아닌 서서히 진행하는 투자 사기도 있는데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주는 폰지 사기 방식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2008년에 멀니메이드 오프의 사기가 있었죠 이런 사기들은 말 그대로 사기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똑똑해진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사기는 아닌데 사기에 가까운 상술들이 등장해요 을 회사의 수익 대부분이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아니라 신규 회원으로부터 나오는 다단계 회사가 등장합니다 요즘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신규 회원 유치가 핵심 사업 모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칭이라는 수단이 등장을 하죠 이건 선급금 사기와 비슷하지만 돈을 보장받는 대신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보장받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로 부자되는 법, 부동산업으로 부자되는 법, 경매로 부자되는 법, 주식으로 부자되는 법 순식간에 부자가 될수 있다는 황홀한 보장들로 마케팅을 하고 아주 단순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자칭 성공한 구매자의 증언도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회적 증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긴박감을 조성하고 질 낮은 콘텐츠를 판매를 합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천한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하면 되는 일이죠 이 모든 사기와 상술은 비슷한 수법에 기반을 하고 모두 특정한 순간의 활개를 치는데요 바로 변화의 순간입니다 두렵지만 새롭거나 기대되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한 뒤에 때를 맞춰서 거센 투기 바람이 불때 사기꾼들이 슬쩍 나타나서 상대가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구조랄까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영업자가 되어 어디에서든 일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만든 사회적 증거가 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상술의 전문가지 사업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업을 이루기 위해 사회를 구성해서 가치를 창출해 가는 게 아니고 그 구조 속에서 돈을 버는 건 결국 그 상술 전문가 뿐이고 그 아래에 이 사업을 떠받드는 불쌍한 추종자들이 있을 뿐인 거죠 정말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만나거나 다리 건너라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말 매일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일합니다 진짜 하루하루 절래도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불사지르고 계시잖아요 인류 역사상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위협을 이루고 1억 천금을 버는 방법 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도박도 대가를 요구하고 사기꾼이나 상수를 활용하는 그 사람들조차 자신을 알리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동향과 반응을 살피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1억 천금을 얻는 방법은 사실 그들의 사업 아이템인 이빛 좋은 개살구를 팔기 위한 달콤한 마케팅 수단이고 화상일 뿐인 거죠. 아무쪼록 자기개발 영상들을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부자되는 방법이라던가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무슨 말도 안 되는 비법이랑 공식들로 막 이쁘게 포장해 다 판매까지 하는 경우가 있던데 자기개발도 사업도 결국 잘하는 방법은 끈질기고 지루한 그리고 집요한 정답 없는 헌신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 말하고 보니 겁나 고리타분하네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는 자기개발의일환으로서 사업에 관한 지루한 기록도 남겨볼까 합니다 다들 모여서 열심히 했더니 짜잔 이런 이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지금 일을 할 거고 결실이 어떨지는 그때 가봐야 알 테니까 사람들이 별로 집중하지 않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쁘게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겪어가고 있는 생생한 아주 파란 만장한 진흙탕 속 이야기를 조금씩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가령 저는 인류의 생존 기반이 될 공간을 구성하는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구성하려면 다양한 요소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 요소기술들을 하나하나 사업해 가려 하고 그중 요즘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시도하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키워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보는 것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심 분야가 맞는 친구들을 만들고 자기 개발을 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결국 결론은 왕도는 없다는 고리타분한 결론 플러스 아주 파란만장한 현실의 사업 이야기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데미안이었습니다